브 r a n d new, brand new, brand new, brand new. 하하하하하하하어요 뭐라 해야 돼요 중계인이름데요 대진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레이픽 중계를 맡은 범피디라고요 저는 타이제이 아닌 유튜버 제케다 반갑습니다. 이미 종교 씨가요? 저 제창이에요. 아. <웃음> 사실 아. 저희도 이런 차는 처음이라 가지고 아. 심장 박동이 지금 100을 넘어서고 있어요. 네. 칼로리를 오늘 배우시는 건데 아. 총 4가지 게임이 준비되어 있데요 자전거, 줄넘기, 다이어트 댄스, 노래방입니다. 다이어트 댄스 사실 제가 촬영 10분 전에 이제 대본을 든요 아, 제가 네. 예. 아, 네. 리듬 줄넘기 보였는데 리듬 줄넘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에 맞춰서 줄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리듬이 네? 제가 리듬이 그래 좋아요. 아... 리듬감이 있죠. 기억... 라임모양은 라임이 좋죠. 그러면은 게임 하시기 전에 네네. 순서부터 저희가 네네.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뽑아 주시는 거예요? 아, 성함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아까 전에 음... 화장실에서 뭐. <웃음> 혹시 버퍼링이 있더라도 출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편집하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마이너스님부터 아 예, 예, 예. 5번 예예예 연스자민 예, 예. 예, 예. 예. 새로운 예. 래퍼 5등 예. 래퍼 1번 예. 그린님 가겠습니다. 4번 4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순서가 뭐뭐 뭐 있죠? 이 번, 이번 있습니다. 네, 지금 설마 저분 선물 지절차리 하는 거야? 번. 이 번. 리 브랜뉴. 브랜뉴. 브랜뉴. 브랜뉴. 누가 제일 체력이 좋으세요? 오 어, 어, 체력은 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과자를 네. 먹는 게 아니네요. 네, 저희가 먹는 거예요. 매워 가요 봐야 되는 거 오, 순서가 <웃음> 있나 저게? 저희가 지금 과자를 먹고 있는데 아, 네. 아, 네. 여러분들이 오늘 태우셔야 될 칼로리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과자의 양입니다. 아, 네. 245칼로리! 음. 태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어, 그래. 음, 그래. 음. 이거 50로 잡으면 50씩 빼야 되네 음. 아니, 자신감 가지세요 힙합 아닙니까? <웃음> <웃음> 자 자신감과 힙합은 전혀 상관없다는 거 <웃음> 오늘 <또> 제가 알게 <웃음>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준비되셨다면 브랜뉴 협동조합 릴레이 페이 칼로리 서모 던짠 던짠 짠! <웃음> 브랜뉴 브랜뉴 브랜뉴 브랜뉴 <웃음> 자 NJM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제가 여기서 3분 안에 100칼로리를 태워보겠습니다 그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요, 요, 요, 요, 요. 잘 환자가 될 것인가? <웃음> 와우. 바로 가시죠. 시작. get h o m 오, 지금 와 <웃음> <웃음> <웃음> 오! 잘잘 1, 5, 1, 6, 6, 아 진짜 똑같은 거 같아. 세모 계속 계속 자세입니다. 3초 나 자! 이다챔피 박수 한번 세요 정확하게 53칼 r a n d new, b r a d a n d new. 물 예, 자. 오늘 밤바라본 너도, 나 처럼 외로운 덤빈가슴안이 생각 처럼 생각 해 하나 되는게없고3칼로리올 랐습니다. 산칼로리, 리 자기 노래취향 같아요 자, 지금 너무 촬영이에요 지금 멘탈을 있죠 음악 꺼시기아이 정도면 놀랐습니다 네, 조금 오르겠는데이 정도면 잘하면 엎드려 뻗치고 오늘 촬영 계속 11칼로리 오늘 하루는 엔제민 씨를 좀 피해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브랜브랜브랜 16. 아, 멍키 씨! 아, 아, 제가 봤을 때 제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네. 갈릴 것 같아요. 오, 오, 지금. 지금 이런 자신감 너무 좋아요. 아까 빈센트님도 이런 자신감이 어. 계셨었기 때문에. <웃음> 네, 노래 부를 때는 되게 일자다려가지고 어, 잘할 줄 알았는데 네. 네네, 지금. 자전거를 지금 다시 어. 세팅을 오, 어, 어, 어, 좋아요. 좋아요. 10초. 10초. 하고 있어 어, 노래가 나 하고 있죠. 좋아요. 노래나오고 있고요. 좋 10초. 여유 있습니다. 여유 있죠. 아직까지. 칼로리 1플1라갔좋요1 어. 올라갔어요. 일 올라갔어요. 좋아. 좋아. 좋지, 차이가 있나 차이는 이제 a n 차이 e j a p a n e s 23칼로리. 23칼로리 yes. Yes, y e e s yes. e s e s Yes, e s e s yes. e s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e t s go. 오. 오 오, 새 오, 오, 오, 잠깐만요, 알파라서 오, 지금 그릴! 그래. 지금 내려갔어요 지금! 초단, 초 지금! 지금! 한 애들이 저러겠죠 절대로 가방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포기하지 왜냐하면 지금 협찬이거든요 아그할 수가 아 없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그 초등학교 나이 때 애들 오지마+ 오지마 그게 오히려 칼로리 소모더 빠르지 오지마+ 오지마 절로가+ 절로가 왜냐면은 지금 나이 때는 어 화가 많을 때예요 아럴수 네. 있죠 이거 있죠 아, 좋아요 네. 지 말씀드리는 순어 지금 와아 지금 이 예전 짓을 해서 조금 체력 소모를 더. 어오아 아, 더로 도로 도로 게 마지막 도단 도로 도로 이로 도로 도로 도로 도로 도 야,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방끈을 내려놓지 않은 아. 몇 정도 태웠을 것 같아요? 그한20 넘게 좀태우지 않았을까? 그래도 결과는 놀랐습니다 무려 40 칼로리 브레뉴 브레뉴 브레뉴 마이너스 자전거로 해보다 자전거 오. 좋습니다 <웃음> 자 마지막 또 주작이기 때문에 마지막 멋진 가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105네 백... 소모해보겠습니다 예 시작! 와우! <목소리>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 좋아! 분위기가 한층 어비되고 있어요, 지금. 음악이 빠르면 몸도 더 빠르게. <목소리> 누구더 빠르게 남는다는 데 가시네! 시작! 자, 아, 에이, 자. 아, 에이, 자. 아, 자, 이러면 자, 잠러만요 말씀드린 순간 분카여리가 소모가 됐습니다. 어. 제 조카가 제롱 <목소리> 자, 여러분. 자, 여 자, 자, 지금 다리를 러분 자, 근데. 한신차이스 반신 차이네 자 토너가니까 진짜 토너가 진짜 57칼로리 진짜 198칼로리인데 아쉽게도 여기다 어.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 빈센트 모르겠요 아니에요 빈센트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리도다이어 댄스 다이어트 댄스 잠시만 앉아 잠깐만 요고어오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무릎을지금한번 지금.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총 245칼로리에서 지금 남은 칼로리가 47칼로리. 아겠다할수 뭐, 있어! 가자. last mission. let's go. let's go. <목소리> 와, <시작으로 갈까? 목소리> 점점 이 아, 참, 좋아, 좋아. 이이춤이이친 어, 들이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친 좋아! 잘하네! 들이 친구들. 이 친구들. 좋아! 예! 이 어 형님을 생각하세요좋아좋아좋아아아아 좋아. 좋아, 예. 예. 예. 예. 지금, 지금 결과가 나왔네요. 38. 어? 아. 가 아. 아. 그래도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한지 않습니까? 아, 예. 자, 어, 브랜드 협동조합 릴레이 픽, 칼로리 소모 미션. 아쉽게도 미션 실패. 아, 그래도 아, 열심히 노력해주신 우리 브랜드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죠. 어떠세요? 제일 연장되로서제 허벅지에 심장이 있는 느낌입니다. 아, 허벅지에 심장. 이도 잘안돌리고 눈도 잘안 떠지더라고요. 아, 아니, 제가 평소에 뭐 이간질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굳이 오늘 실패의 탓을 돌리자면? 네, 없어요. <웃음> 마지막에 민제중으로만든나 블루라고 <웃음> 이야기한 것 <거> 같은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이미. 아, 알겠습니다. 다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